네. 찾았는데 응? 세면대에 하부장을 집성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이쁜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문이 한쪽은 닫히는데 한쪽은 안 닫힙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닫히는데 왜 그러냐면,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집성목으로 만들었지만 내부의 습도와 바깥에 있는 습도가 달라서 아무래도 바깥쪽이 잘 마릅니다. 그래서 이쪽이 잘 마르기 때문에 마른 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죠, 이렇게. 그래서 이걸 풀어서 대패지를 여기를 좀 깎아내야 됩니다. 깎아내게 되면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만큼 대패질해서 손질을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깎아내겠습니다. 자, 들이두해 보세요. 어, 원래 나사 자리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일단 메꾸고 해야지 나사가 단단히 고정이 되겠죠. 아, 할 대패질을 해서 어, 다시 붙여봤습니다. 이젠 음,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쪽도 어, 마저 해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. 이쪽을 좀 깎아내서 손질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닫힙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우 쪽 뒤로 게요 어 응? 좋은 생각이야. 인생 자체가 야매야. <웃음> 그아3 8 m m 집속목으로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용도로 집어넣기 위한 용도인데요 아, 대게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구조물을 만들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세를 대줘야 됩니다. 한 가지 더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앞에다 대는 건 아니라 뒤에다 대지만은 고정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세를 내주면 엄청 오래가게 되는 거죠.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부재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문을 만들어 봤습니다. 경첩을 달아다가 이렇게 문으로 구성할 겁니다. 집주인이 문을 원해서 문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 만들었습니다.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어요.